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망pt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망pt 콘테스트는 여러분들의 묵은 ppt를 아주 보기 좋게 수정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그 중에 다섯 분을 제가 직접 선정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택되신 다섯 분들은 제가 차차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보기 좋게 수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망피티 콘텐츠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유지쌤. 제가 망한 ppt 보내드립니다. 이 ppt에는 학교에서 제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대회활동과 체험활동이 담겨 있고 제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도 담겨있기도 한 PPT라서 부끄럽지만 보내봅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이 PPT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왔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담겨 놓은 PPT인 것 같은데요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런 제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목차 그리고 간지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름과 함께 장점 등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본인을 소개하는 그런 애니메이션과 함께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어, 본인에 대한 스왑 분석을 해놨어요. 어,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줬고요. 네,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담아뒀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무엇인가를 잘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증거사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사진들을 하나하나 잘 모아뒀다는 것만큼은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진로 직업 체험 활동들을 많이 많이 하셨었나 봐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와 정말 활동을 정말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다 제각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제각각인 것을 좀더 보기 좋게끔 표현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격증 취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하나하나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PPT는 발표 자료겠죠 그렇죠 발표를 하기 위해 끔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이 자료를 뭐 내가 원하는 기업에 보낸다 라고 했을 때이 애니메이션을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용도에는 발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애니메이션이 없는 형태의 ppt 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텍스트가 겹쳐져 있는 느낌처럼 나왔어요 이 ppt 가 인쇄용으로서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슬라이드 하나에 꽉꽉 채워서 집어 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소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 말고도 다른 분들의 자기소개 자료를 많이 보겠죠 검토하시는 분이 그분은 볼 시간이 없어요 정말 빠르게 휙휙 넘겨 보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하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자료를 간결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지 안에는 개인정보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봤고 그리고 자기소개 안에는 간단한 이력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 봤어요 왜냐 한 장에서 바로 그 다음 장을 넘겼을 때 웬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딱 봐도 오예 이런 사람이구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별 경험 주요 능력 직무 관련 경험 요양 마무리까지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1에서부터 5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표지 인데요 표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텍스트와 함께 오른쪽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들어갔는데요. 물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뭐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집어넣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왼쪽에 이름과 함께 내용 오른쪽에 사진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프로필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찍어준 사진 어떤 거든지 사용하셔도 괜찮니깐요 으 이런 방식으로 표지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자기소개 첫 번째 자료인데요 여기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집어넣고 오른쪽에 간단한 텍스트와 함께 내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것을 신청해 주신 땡현지님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시기 때문에 학급 간부 경력이라든지 각종 수상 경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보여줘 봤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보단 그 중에서 내가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그냥 최대한 끄집어내서 그 중에서 분류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신청자분의 타임라인, 즉,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거는 회사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적어야 할까요? 태어나는 거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한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내 역사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 부터 적어주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건강에 관련한 무슨 콘테스트에서 뭔가 입상을 했다 또는 출전을 했다 출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만큼 관심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타임라인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거죠 즉 관련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빼주시고 관련 있는 것들 위주로 순서대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도와 내용들을 적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뭐 열정이 넘쳐요 또는 뭔가 잘할,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말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치 또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인포그래픽스럽게 수치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점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텍스트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어 제가 다 도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주요 경험 요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다양했고 이것을 다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봤더니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처럼 어,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더라면 똑같은 높이나 똑같은 너비로 표현해 주시게 된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신청자분의 ppt를 수정을 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긴 기이표 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각종 수상 경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력을 적기 정말 좋게끔 제가 편집을 해둔 거예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삽입표에 들어가셔서 일단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서 중앙에 있는 이 선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시켜 주신 뒤에 여맨 상단에 있는 이 표를, 레이아웃 들어가서, 셀 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게요. 이게 병합이라고 하면, 이게 제목이라는 것을, 제목 입력이라는 것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칸에는, 뭐, 연도라든지 월을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8.02.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안쪽에 색깔을 바꿔줘야 할것 같은데요 색은 어떻게 바꾸냐 표를 선택하셔서 표 디자인 그리고 음영을 없음 이라고 하는 것을 해줄게요 즉 채우기 없음이죠 채우기 없음을 해주니까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텍스트 도 흰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 텍스트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이 텍스트는 좀 볼드 즉 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굵게를 해제해 주셔야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글꼴을 바꿔줄게요 저는 글꼴 중에서 일단 가장 얇은 글꼴인 에스코어 드림 라이트체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제목 입력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굵은 굵골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눈에 잘 띄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는 칸은 조금만 글씨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게 여기에 있는 이 자료예요 어때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표를 활용해서 만들게 된다면 텍스트를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적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즉 정렬이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들 배치처럼 다양한 사이즈 의 이미지를 똑같은 크기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크기가 다 제각각이죠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미지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림 서식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그리고 1대1 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이미지가 다 1대1 비율로 잘리게 됩니다 자 1대1 비율로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다 잘라 주시기만 해도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잘라 줬는데 만약에 이미지의 크기 자체가 다 제각각인 형태가 되어 있다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지 순식간에 같은 크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이미지를 다 선택을 합니다 전체 이미지를 다 선택하셔서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 서식을 들어가신 뒤에 여기 있는 자르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 아래쪽 뭐 가로 세로의 크기를 조절해 줄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센티미터를 아예 입력을 해 버려요 저는 여기서 3cm 엔터 치면 이렇게 3cm 크기로 전체 다 통일감 있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잘 됐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체다 선택해서 그룹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해주신 뒤에 크기를 키워주시면 각기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해주시면 각기 다른 이미지가 통일감 있게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자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망피티 콘테스트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확실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건 내가 자기소개 자료를 만들 때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느냐 아니면 이 자료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러분들의 경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ppt로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 자료 만드는 과정 제 책에도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콘테스트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즈 이즈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